3월 23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일본 이시가와현 노도지역에서 23일 오전에만 규모 3.4와 4.3 그리고 2.5의 3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3일부터 올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약 3개월간 발생한 지진의 횟수를 보면 가장 많은 지진은 동북지역 후쿠시마앞바다에서 6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두 번째로 많은 지진은 규쇼. 휴가나다 해역에서 5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세 번째로 많은 지진은 동북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4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네 번째로 많은 지진은 동해의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에서 3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세 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한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의 지진이 안좋은 시그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시가와현에서는 오늘 오전에도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지만 2022년 3월 8일에도 일본 이시가와현 노도 지방에서 규모 4.8 최대 진도 4의 약간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긴급지진 속보 당시엔 규모 5.3 최대 진도 우약을 예상하였습니다. 좀더 최근 이시가와현의 지진을 살펴보면 작년 2021년 9월 16일 오후 6시 42분경 이시카와현 노도지역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북동향 단층대에서 발생한 역단층성 지진으로 분석됩니다. 좀더 과거로 되짚어보면 2007년 3월 25일 9시 41분경 이시카와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 6강의 진동을 느낄 정도의 지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시가와현은 거의 대부분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과 연쇄 도미노 지진이 발생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2007년 3월 25일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한 지 4개월 후인 2007년 7월 16일 10시 13분경에는 이시가와현 근처의 니가타현 주에스 지방에2이터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니가타현 주에스 지방에서는 2004년에 니가타현 주에스 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니가타 주에스 지역에서는 3년 전인 2004년 10월 23일 17시 56분 일본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을 강타한 2리터 규모 6.8의 지진으로 최대 진도 7을 기록한 지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니가타현 기준 68명이 사망하였고 가옥 파괴 3174건, 반파 13810건, 주택 화재 9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